전류가 뭐냐면 짧게 말하면 전하의 흐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전류 그니까 전류는 그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 전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도 알아야 되고 전류의 방향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돼요. 그럼 반대로 전류의 이동방향은 그러니까 전류의 이동방향하고 전자의 이동방향하고 반대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랑 아, 그 금속물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랑 전류가 흐를때랑 차이가 있거든요 전류가 음...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는 이거 제가 그린거 지금 원자 얘기야좀 크게 그린거 이렇게 전자들이 이게 불규칙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금속 물체 안에서는